어, 이제 실제로 자동차에 장착을 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램프를 교환하기 전에 아, 기존에 사용하는 헬로겐 램프는 밝기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하 주차장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양쪽 다 비교는 안할 거고요 지금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언덕에 어 이렇게 라이트가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라인을 어 체크를 해서 할로겐 램프, 기존에 사용하는 할로겐 램프랑 LED 램프의 밝기 차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는 램프는 순정 할로겐 램프는 아니고요. 어, 인터넷에서 구매한 화이트 색깔을 내는 할로겐 램프를 구매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도 화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빨리 바꾸길 잘했다 생각이 들고 제품명은 비비드 화이트 였던 것 같아요 비비드 화이트 55와트짜리 램프가 밝지는 않은데 램프 색깔이 하얀색 빛을 띠고 있어서 잘 쓰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면 썬팅을 하고 나서부터 이게 램프가 너무 어둡다는 생각을 했고 LED 램프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 어,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요 지금 어, 정확한 거리수는 어, 체크는 하지 않겠지만 앞에 가서 핸드폰의 조도센서를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밝기가 저 언덕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꺾이는 부분에서 제가 밝은 쪽으로 갖고 왔을 때 얼마나 나오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 111이 나옵니다. 111이111 111 럭스예요. 물론 조금씩 위치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111 실질적으로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메타는 아니고요. 걸음거리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12, 13, 14, 14발자국, 네 14발자국, 한 14m 정도, 14에서 15m 정도의 거리를 지금 제가 앞으로 가서 핸드폰의 럭스메탈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값은 111 럭스 값이 나왔어요. LED 헤드램프를 음.. 교체를 해서 한번 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고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램프로 교체를 했고요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고요 라이트를 켜보겠습니다 아 이제 확실히 앞이 좀 밝아졌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극적으로 밝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이게 럭스메타에서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앞에 있는 전면 유리의 썬팅 농도는 30%이에요. 30% 농도의 썬팅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요게 이제 럭스레터 어플이구요. 어, 확실히 이제 밖에, 밖으로 나오니까 밝기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꺾이는 부분의 그 라인이었구요. 아까 110일 나왔는데 지금 얼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어, 이를 어쩌죠? <웃음> 어, 라이트 방향은 이제 확실하게 맞춰진 것 같은데 아까랑 동일한 위치에서는 오히려 밝기가 더 작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옷이 뒤로 가볼까요? 뒤는 역시 더 낫고 확실히 여기서 눈으로 봤을 때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밝게 표현됐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어, 아까보다 위치는 여기에서는 똑같은 위치 거리에서는 아까 111이 나왔는데 여긴 8 5였고 실제로 지금 LED 램프는 각도가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2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했을때는 150 5가 나옵니다. 150 160까지 여기는 160까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아, 이거는 각도의 문제지 밝기는 확실히 LED가 훨씬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 램프가 밝기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고 기존의 비비드 화이트는 살짝 노란색 할로겐 색깔이 살짝 들어가 있고 지금 LED 램프는 전혀 그런 모습 없이 깔끔한 순정 LED의 그 화이트 색깔을 내주고 있어요. 이상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단은 한쪽만 교체했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밝기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갖고 나가서 좌우의 밝기 차이를 한번 경험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간단한 비교가 될것 같긴 한데 보이시나요? 확실히 어, 중앙에서의 왼쪽 정확히 제가 센터를 맞춰 볼게요 네. 자 요정도가 어, 중앙선의 한 중간 정도 위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보시면 라이트가 왼쪽 라이트가 훨씬 더 밝죠 뭔가 빛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 다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비교를 할걸 그랬나봐요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 왜 차이가 없지? 오히려 빛이 더 떨어지지 않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LED 헤드램프는 빛이 집중되는 각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오 어, 어, 필립스 얼티넘 프로 5000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뭔가 가로등이 앞에 있을 때는 어, 뭔가 엄청 밝다 이렇게는 엄청 밝은 렌즈다 이렇게까지는 어, 표현이 안되지만 이렇게 지금 빛이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어둠이 좀 깔려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직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트의 이 뻗어 나가는 이 광량과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제 반대편이 굉장히 어두운 곳인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쪽만 갈아 놓은 상태예요. 한쪽만 갈아 놓은 상태인데도 이게 지금 엄청나게 밝아졌다는 라걸을느수 있습니다. 여기 공터가 있으니까요. 공터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주차장인데 마침 이렇게 벽이 딱 어두운 곳에 잘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영상으로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어, 영상의 셔터스피드랑 조리개를 고정으로 놨기 때문에 밝아서 어두워지거나 그런건 없을거고요 한도 앞에다가 하얀색이 보이는 곳에 정확하게 위치를 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어떠신가요? 확실히 밝기도 차이가 있고요 색깔도 좀더더 더 어, 하얀색을 띠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물론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어,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이거를 어, 뜯어서 했는데 그 돈을 투자한 만큼의 밝기가 안 나면 어떡하지 걱정했었는데 어 그런 생각이 지금 싹 사라질 만큼의 어, 밝기가 만족스럽습니다 어 왼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라인도 확실하게 지금 음, 구별되어 있어서 어 이게 누가 봐도 어, 일반 할로겐은 아니고 뭔가 LED나 HDI급 헤드램프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하얀색 배경이었고요 일반 건물을 일반 건물 벽에다가 한번 라이팅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아, 뭔가 구조물이 있어서 자, 분간이 안 가네요. 저쪽에 가로등이 없는 곳에 한번 라이트를 붙여볼게요. 이게 지금 하나만 가렸는데도 이 정도면 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저 앞에. 만 가로등만 있고 굉장히 어두운 곳인데 자 한번 빛의 퍼짐과 밝기와 각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어 라이트를 껐을 때 켰을 때 확실히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확연히 나고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꺾여지는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방 차의 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도록 빛이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확실히 보인다는 라 거는 거기에 빛이 가고 있다는 라걸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램프에서는 느끼지 못한 밝기를 지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어두운 부분인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어, 극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아까 럭스메탈에서 봤듯이 어, 110일에서 1 6 0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할로겐 쪽에는 특정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아까 가운데다가 놓고 다른 차들이 주차장에 진입하기 전에 한번 조도 체크를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LED 오른쪽 거를 장착하기 전에 한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물론 지금 정확한 위치를 제가 딱 잡을 수는 없지만 대략 이 정도에다 놓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얼른 차가 들어오기 전에 럭스메타로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빛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찍어 볼게요 걸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250 에서 260 사이 제 핸드폰의 각도에 따라서 260까지도 밝기가 나오고요 그대로 가서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라이트의 위치 같고요160 입니다. 얘는 160 얘는 270도 나오네요 160, 270 확실한 차이가 이게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아까처럼 하는 측정 방식은 조금 오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동일한 위치에서의 어떤 밝기를 측정했을 때 100럭스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하나만 바꿨을 때 이런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졌으니까 한번 지금 반대편 램프도 교환을 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럭스 값은 또 빛이 퍼지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